안녕하세요. 캣디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여기 MA 섀시 로보레이스 대부봇 2.0 바디죠. 이 바디를 가지고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예전에 로보레이스 대부봇 바디로 어, 제가 투모로우라는 이름, 내일이란 뜻이죠. 네. 그 투모로우를 가지고 두 번이나 작업을 한 적이 있죠 그때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가지고 1호차, 2호차를 미리 만들었었습니다 기존 사출색에 검정색이 느낌이 괜찮아서 여기부터 마스킹을 하려고 해요 지금 창문 부분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본네트 부분은 어, 특별히 요 사출된 형태에 따라서 요렇게 조심조심 칼질을 해서 어, 라인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 이거 칼질 하는데... 실수 없이 한 번에 끝내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이거 한 번이라도 칼자국 잘못 나면 바로 망치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까지 마스킹을 했습니다. 네, 먼저 TS-101 베이스 화이트로 네, 첫 번째 도색을 하고 있고요. 이 베이스 화이트는 여러번 말씀 드렸던 것처럼 검정색 사출면이라도 그냥 한번에 이렇게 쉽게 흰색으로 바꿔줄 수 있는 아주 밑색으로도 좋고 흰색으로 쓰기에 바로 쓸수 있는 도료 중에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엔 아까 마스킹한 부분에서 그 앞쪽 본네트에 만들어 놓은 라인을 따라서 뒷부분은 전부 흰색을 보호를 해주려고 마스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닐봉투는 그냥 부품 들어있던 그비닐봉투예요 이거를 가지고 뒷면을 이렇게 막아주면 어..마스킹 테이프도 절약할 수 있고 아주 쉽게 어, 보호가 되겠죠. 이번에는 라이트 그린으로 나머지 가리지 않았던 앞부분에 칠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상이 되시나요? 여기 라이트 그린 연두색과 그리고 처음부터 마스킹했던 검정색, 흰색 세 가지 색상으로 대비를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도색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비닐 포장 한번 벗겨볼게요. 자, 조심조심 자, 창문부분 여기는 평광필름 붙일 곳이라서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 잘 나왔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마스크 했던 그 라인 부분까지 아, 제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발 자, 조심조심 아,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 이번 바디는 도색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다행이다 자, 이번에는 평광필름을 가지고 창문 먼저 붙여주겠습니다. 자, 오로라 그린 스티커를 이용했고요. 이평광필름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빛깔이 나오는 알록달록한 광채, 미리 준비했던 자작 라벨로 이제 마무리 스티커 작업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모두 끝났습니다. 와, 뭐 지난번에 비해서 훨씬 깔끔하고 어, 더 예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야, 이번 거잘 어울리네요. 유광 마감하고 완성 사진 보여드릴게요.